안녕하세요 예비예요 이때쯤이 되면은 음, 플라스틱 용접을 할 시간이 또 됐죠 아는 분이 거울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하네요 여기에 거울인데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세우게 되어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런식으로 세우게 되어있는데 어, 왼쪽편 다리가 하나 부러졌네요 가지고 있었는데 왼쪽에 다리가 다리가 부러져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부러졌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부러진 파츠를 그대로 해수를 해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은 어떤 미션이냐면은 부러진 다리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 사라지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웃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 정도 두께가 얘는 플라스틱을 구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폐품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를 갖다가 완성을 하는데 플라스틱을 새로 구입을 하면은 당기고요런센팅용 음. 헤라 주걱이 있어요 헤로로 보면은 어느정도 두께가 나오죠 뭐딱 맞는 두께는 아니지만 얼추 맞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나오니까 헤라칼에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꼰을 떼야 되겠죠 다리가 반대쪽이 나와야 되니까 꼰을 하나 뜰게요 이런 모양의 다리를 반대쪽 다리를 잘라낼거예요 이제 네, 네. 열을 올린 다음에 그려놓은 선 모양대로 스틱을 장난이 됩니다. 스틱이 이 코팅이 으니까 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찍어줍니다. 용기가 적나라해마스터를 쓰고 집에서 할 경우에는 환기가 있고, 잘 되어야 되겠죠. 부러진 파츠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이런 작업은 불필요한 거니까 다시 어, 용접을 할때 파손된 부품이 온전하게 파손된 부품 파츠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고생이 좀 줄어들겠죠. 첫 번째로 한번 찍어서 길을 잡았으면은 두 번째로는 좀더 깊게 좀더 깊게 처음에는 따박따박 찍어서 들어갔다면 두 번째는 그어 주는 거예요메수로 자르듯이 그어줍니다 뒤쪽면에 관통이 돼서 나타날 정도까지 그어줘요. 그래야지 뒷면에서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번째 선을 일직선으로 쭉 그어줘면 세번째는 점선 찍는 식으로 해서 관통을 시켜줍니다. 그래야지 뒷면에서 그 관통된 점선을 따라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뒷면에 이렇게 관통된 보일 실라나 보이는데 이렇게 점선처럼 표기가 된 대로 뒷면에 뒷면으로 돌려서 마저 잘라냅니다. 앞뒤로 작업을 해야지 깔끔하게 됩니다. 뒷면은 앞서 그거는 점선에 따라서 물론 뭐 톱으로 잘라도 이거 톱으로 뭐 잘라가지고 하실 분들은 톱으로 잘라도 무방한데 열로 자르는 것보다는 힘이 드니까 연기만 조금 커버가 되면은 힘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살짝 살짝 붙는 라이프를 살짝 살짝 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죠 이런 식으로 딱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끈하게 다듬는 거는 뭐 개별적으로 알아서 지금은 없는 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지각자리가 있게 되겠죠. 거칠 거칠어진, 거칠어진 표면을 좀 다듬어 줍니다. 마구마구 자르느라고 좀 거칠어져 있죠. 거친 표면은 좀 미장하듯이 좀 다듬어줘요. 지금 이런 작업들은 뭐 간혹 이런 분도 계신데 뭐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니 뭐 거울 하나 뭐 산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하나 사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브라직 용접을 해서 회생을 시킬 수 있다는 그 그런 컨셉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그이 내용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꼭뭐이 거울에 미련을 두고 이 거울을 써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무인도도 아니고, 반드시 이걸 써야 될 이유는 없는데, 같이 용접을 해서 살려낸다는 고, 그런 과정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면을 좀 다듬었으면, 가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녹여 붙여야 될 쪽을 좀 비스듬하게 들어가 볼게요. 옆에서 봤을때 좀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녹여서 들어갈게요. 이게 붙었을때 100마리 인증을 하고 있어야 니까 두껍게 살을 올려줘야 되니까 아까전에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농접 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여기도 고리 부분에 안 되니까, 살을 만들어서 붙이고 난 다음에는 주로 이렇게 사용한 방법이 있죠. 칼자고리. 금속 철사로 칼자고리를 또 넣는 작업을 하세 이대로만 붙이면 얼마 못 써서 또이 부분이 힘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칼자고리를 넣으면 수명, 다시 수명을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안경 다리 붙여가지고 초기에 팔자고리 없이 용접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이 안 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팔자고리 출심을 받고는 뼈, 뼈를 넣고는 그때가 언제야 그때 용접을 하고 아직까지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으니까 다시 수명을 부여 받았다고 제가 좋아하는 팔자고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대충 S자 모양이 나온대요. 꼭붙이 팔자가 아니더라도요 팔자철사 위에서 열을 가으면 녹으면서 심어져요. 말을 채워 가지고 우욱 누르고 있어요 열이 전달되면서 팔자고리를 매립을 했으면은 가열된 팬으로 표면을 정리해 주는데 마지막에 표면을 정리할 때는 온도를 높인 다음에 표면에 닿지 않고 이제 공간을 두고 좀 녹이면은 표면이 매끈하게 정리가 돼요 지금 거든요전체에만가서 살이 없는 부분은 살을 좀 늘어넣어서 반대쪽에도 살짝 고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수술 을또 해보 겠 습니다. 그를 앞뒤 로심었 어요. 이렇게 앞뒤로 열을 심고 튼튼하게 붙은 새로운 다리가 하나 생긴 거죠. 새로운 다리가 생겨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제 내무새를 좀 다듬으면 되는 거고. 자아룡이지만 자룡 자활용 티를 너무 팍팍 내면은 안좋겠죠 앞뒤로 뼈를 심었기때문에 내구성은 네 끄떡없을거에요 다너 큰데 그 옆에 본래 다리가 먼저 부러지요 새로 만든 다리보다 재활용이 제 너무 새거 같아서 안되는데 비주얼이 조금 재활용틱 해야되는데요 좀 메무새를 너무 가다듬는것 같아요 뭐. 본래 취지가 리사이클이 아니고 업사이클이니까 예쁘게 가다듬어도 좋죠 불가사리도 아니고 없던 다리가 생겨났어요 예쁘게 돌아왔어요 성공했습니다 플라스틱 용접 성공 그럼 안녕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봐요 그럼 안녕